네, 주봉에서는 우리가 어, 저번 주봉 캔들이 그죠 여기 구름대 위였던 9,400불 위에서만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은이 다음 캔들은 구름대 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 이어 나가, 이어나갈 수 있다 이거였죠 응. 어, 그 그림대로 딱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주봉캔들 전 주봉캔들 자체가 종가마감을 어찌 됐든 구름대 위에서 했기 때문에 딱구름대 위에서 이번주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기준선과 전환선의 정배열 상태 무슨 상황이죠? 아 맞습니다 아, 대검님이 말씀하셨네요 자일억호전이죠1억호전 일혁호전. 효전이라고 하는 거는 골든크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에서 그래서 1억호전 그리고 캔들의 구름대 돌파, 캔들의 선행 스펜 1 또는 2의 돌파. 어. 그래서 결국에는 구름대 위로 올라 올라와 있는 모습, 이역 호전. 마지막으로 어, 후행 스펜이 해당 그 시점에서의 캔들을 어, 호전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걸 이제 삼역 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봉산 배열이 어, 삼역 호전 모두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 어,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음, 좋은 움직임이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지금은 요 관점입니다 요관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갔다가 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 유전 고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설레발 패턴 중에 하나였던 헤드 앤 숄더 패턴 어, 그러면은 거의 목표값이 지금 하단부랑 겹치겠죠 그래서 9,000불까지 가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타점 자체를 한9700 또는 조금 못 미치는 9600 정도에서는 어, 쇼포지션을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마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진 트레이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어, 마진 트레이딩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뭐 어떡하라는 거냐고 라 하실 텐데 마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현금화는 그 쇼시라고 하시면 돼요. 쇼, 현금화. 나는 맞진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데 현금화 자체를 그냥 쇼포지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름 자체도 공매도 포지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응. 현금화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현금화. 어쨌든 우리는 어, 롱충이니까요. 롱충이. 응. 기본적으로. 쇼포지션에 어, 대한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본 관점이 이거예요. 네. 기본 관점. 여기 가, 갔다가 가거나 지금 바로 가거나 어쨌든 어, 기본적인 관점 자체는 이수렴채널 상단부 좌완 받고 떨어지는 관점입니다. 여기 유 지점 지지 여기 지점에 대한 지지 근거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어, 뭐가 없어요. 어, 해, 이 피벗 포인트인데 피벗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캔들 가격 기준으로 이제 그 까마릴라 값이라고 하는 설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서 예상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주는 그런 그 지표인데요. 음, 지금 중간에 비어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예,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어, 지지선들이 차례로 9300 그리고 9280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그려놓은 선이랑 이 P1 그리고 S2 요 지점 겹치죠. 예, 그래서 롱 포지션 해칭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 9200별 손절가로 하고, 롱 포지션에, 롱 포지션 징에 대한 진입가를 한9270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리고 숏 진입가는 대략적으로 뭐 EP12로 할게요. EP1이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가격 또는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더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할수 있는 가격은 9620 그리고 971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슈퍼포지션 타겟은 9,000불 정도 어. 만약에 이탈했을 때이 자리까지 만약에 그리고 여기에서 ABCD 해가지고 반등 나온다 롱포지션에 대한 어, 타겟은 다시 한번 9,600불 정도? 9,600불 정도? 어.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고요 어. 제가 보는, 제가 이 활용한 하 전략은요 수익률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 해징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방향만매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낮을 수 있는데 네. 뭐몇 퍼센트 더 벌자고 리스크를 감내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네, 올라갈 거니까 네. 잡소리 할 필요 없이 접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단계명을하고 결과적으로 올라간 그 움직임 기다리면 됩니다 디파이 상품인데 음 솔직히 이게 뭐 시나리오만 있어요 시나리오만 있고 대략적으로 시나리오가 아니고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대략적으로 뭐 요거만큼 스테이킹 걸고 어, 이게 만약에 리플이다라고 하면은 했을 때 3개월에 토탈 8%의 기대 수익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시뮬이잖아요. 시뮬, 시뮤. 예, 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 이거를 어. 이제 크리토닷컴 쪽에서 스테이킹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마, 관심이 제일 많은 코인 자체가 리플이다 보니까 한 리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리플 몇십만 원어치 매수하고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MCO 모나코인이라고 하죠 모나코인 옛날에 크립토닷컴 지금은 크립토닷컴인데 옛날에뭐 모나코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크립토닷컴 코인을 일정 금액 스테이킹을 같이 하면은 어, 3개월 예상 수익이 8%입니다 근데 이게 그 리플코인 개수 기준 8%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고 있다 이 존버, 존버를 존버 하게 되면 은뭐 시세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없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은 개수 자체가 8%씩 늘어난다 어, 이거는 음, 앞으로 이 시세조차도 시세가 같이 따라서 회복이 됐을 때 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회복 그러니까 대부분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점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원금 회복 또는 어, 수익 전환, 네, 수익 전환에 대한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실제로 입으로만 그냥 떠들고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대륙, 대략적으로 이럴 거다 이게 아니고요. 전 실제로 어, 한번 박아 볼 겁니다.